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키게 된 거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들고 온 건데요. 이번 주 9월 2일부터 9월 3일, 4일날까지 금요일날부터 일요일날까지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카페 오지에서 마비노기 컨셉 카페가 열립니다. 제가 이제 한 번쯤 이제 마비노기 카페를 열고 싶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와 스태프분들께서 준비해가지고 경복궁역에 작은 카페를 빌려가지고. 네, 마비드이 컨셉 카페로 갖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9월 2일의 운영시간이 오후 1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은 특별한 간식들을 주문할 수있데요 바로 알토쿠키랑 나우쿠키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셰프 분께서 실제로 수제 쿠키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달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먹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으니까 오셔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생의 포션과 완전의 포션도 팔고 있으니까요 네, 마비노기 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한번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정 수량이 있어가지고 꼭 먹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일찍 오시던 데가 아니면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음료를 구매하시면 모든 분들께 전프레 전부 뭐 프레젠트 아마 이렇게 전부 드릴 거거든요 나오판 로나 스티커 종이컵 홀구형 투명 포토카드 투명 스티커 엽서 두종 그리고 포토카드 한종과 공식 배포 스티커 등을 다양하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스페셜 쿠키라든가 음료와는 별개로 넉넉하게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주문하시고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카님께서 이제 주최를 하셔가지고 삼약팀께서 이제 연주단 분들이 오셔가지고 라이브 연주를 하실 거예요. 아, 아쉽게도 라이브 연주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인원들만 이제 이미 끝나서 그렇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이브를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이번 주말 아마 오후 3시부터 어, 5시까지 저의 로젠젠의 유튜브 채널과 트위치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은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제가 킬 거라서 연주 음악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카페를 혹시 못 오시는 분들께서는 라이브 연주 방송에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시는 분들께서는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 단순히 이제 굿즈들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모아온 마비노기 공식 굿즈들과 뭐 일러스트 북등 유저분들이 참여해주신 서 스크린샷 전시회관이 있고요 정말 그 금손 분들이 그리신 일러스트들이 전시되어 있어가지고 볼 것들도 풍부하다 보니까 오셔서 재밌는 마비노기 관련 컨텐츠들 구경하고 가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일 동안 계속 상주에 있으니까 로젠전을 찾고 오시는 분들께서는 편하게 인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번 주에 카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카페에서 봐요 안녕